지검장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 4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발생했고요. 그 충돌과 관련해서 상호 고소고발이 좀 이어져서 100명 넘는 사람이 고발, 고소되는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 최근에 경찰로부터 이관 받으셨죠? 그 이관에 대해서 사실 경찰 쪽에서는 아,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완결성 있게 수사를 할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습니다 검찰이 어떤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관을 받았다든지 또는 오히려 수사를 지연하거나 이럴 목적으로 이관 받았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좀더 심도 있고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이관 받으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이 소환대상도 아니었는데 자진 출석하신 바 있죠 출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목을 치고 멈춰라 이런 표현 나만 수사하고 나만 처벌하지 다른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손대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남부지검은 황교안 대표님 말씀대로 황교안 대표님만 수사하고 황교안 대표님만 문제가 있을 경우 기소할 예정이십니까? 예,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셔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정감사 기간 중에는 출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혹시 저런 의사를 남부지검이 직접 전달한 것입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이 있고요. 그냥 언론만 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네,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과 협의를 해서 뭐 출석 일정을 조정하거나 이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론에 통보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협의 이런 부에 관해서는 수사에 관상 사항이 있었어 방금 다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근데 <웃음> 저희들한테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고요. 네. 언론을 통해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냥 언론만 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감 끝나면 그럼 추석하시겠다 이런 의사표현인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국감이 끝나고도 소환 통보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추석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감이 끝나고 어떻게 하실 지사 계획만 요 아까 법과 원칙대로 수사하시겠다고 했는데 소환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안 나와요. 불응해요.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추석 일정 관련돼서 협의도 안 하고 언론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그거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러면 법과 원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인 예에 비춰서 말씀해 주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그 법과 원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직원장님? 계획에 관해서는...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이 검사님 법과 원칙의 내용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텐데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여쭤보고 있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과 원칙에 따라서 뭐, 대답을 해, 법과 원칙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내용이 뭐냐고 라 여쭤봤는데도 전혀 답변을 못하신 거니까 걱정이 되는데요. 진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